최상급. 이렇게 쓴단 말이에 그제? 그? 그? 세계 공통적인 특징은 뭘까요? 어? 뭐야, 뭐? 몰라? 이름에 급이 들어가요 <웃음> 그래, 그래서 영어에서 급하면 이그리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 급이야. 급은 세 가지로 나눈다. 우리는 보통 포화이급, 댄턴급, 미들급, 헤비급,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어에서는 원급, 비교급, 최상급이라고 얘기해요. 자, 자 여기 봐. 원급 하면, as. 자, 원급. 이걸 기억해야 돼. as, 이렇게 나와요. 알겠 어. 비교 대상이 나와요, 이것도. A하고 B가 나옵니거 중요한 거는 비교급만 비교 대상이 나오는 게 아니라, A하고 B를 비교하는 원급도 비교 대상이 된다. 자, 그래서, 자, 이거 해석 어떻게 되냐면, 해석부터 해게 되게 중요한 거. A는 B만큼, A는 B만큼, 뭐, 뭐, 뭐 하다. 자, 잘 봐. 여기 봐. 여기 봐. 뭐, 뭐, 뭐 하다. 이렇게 해석이 돼. 얘는. 자, 다시 한 번. A는 B만큼, 뭐, 뭐, 뭐 하다. 질문.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원급은 어떤 품사가 나올까요? 어떤 품사가 나올까요? 음, 어, 형용사. 또? 어? 아, 부사. 오케이. 두 개밖에 못 나와. 형용사, 부사. 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있잖아요. 여기 봐봐요. 여기에 그 원급으로 나올 수 있는 게 형용사도 나올 수 있고 부사도 나올 수 있어요. 흥이 이런 걸 뭐라 그러냐 형구. 형부, 형구가 나온다고. 그래요. 네. 형구가 나와. 응? 알겠지? 형구가 나와. 회용사 부사 나온다고 근데 이거 결정은 누가 하니 요거까지 이제 알아 맞추면 이게 고등학교 1학년 수능 어법이래 회용사 부사를 찾는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회용사 부사를 예를 들어서 봐. 이쪽에 이제 예문들을 칠건데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타자는 타자는 자 뭐? 이즈 이렇게 나왔고요 타자는 어 뭐라고 쓸까요 the brave 자 이렇게 볼게 brave 여기 a s 라고 쓸게요. as as brave 자 또는 bravely 하나님 형상으로 부예요 자, 뭐만큼 나만큼 이나왔어 해석해 볼게요. 위에 나온 것처럼. 자, 이거 어떻게 하면 돼? 아, 는 그렇지. 나만큼 용감하다. 너, 나만큼 용감하다야. 이건 이해하지? 하자는 나만큼 용감. 그럼 아까 우리 공부했던 것 중에 뭐가 있었어? as 원급 둘다 원급이야. as 여기가 a고 여기가 b잖아. 아, a는 b만큼 뭐묘하다 오묘하다. 잠깐 결정. 얘는 뭐고? 형. 얘는 뭐고? 부. 형부 중에 하나를 골라내야 돼. 이게 고등학교 그 어법 문제야. 이지라는 무슨 동사가 나왔어? 비동사가 나왔어 비동사 뒤에는 형용사가 나올까? 부사가 나올까? 야, 앞으로 배워 형용사가 나와야 돼. 반드시 형용사가 나와야 돼. 알겠어? 비동사 뒤에 얘가 외쳐나는 거야 그녀는 아름답다 할때쉬 이지 다음에 뷰티풀이 나와? 뷰티풀이가 나와? 뷰티풀이 나오잖아 안 그래? 그 다음에 그녀는 잘생겼다 할때 d 이지 핸섬이 나와? 핸섬니가 나와? 핸섬이 나오지? 잘생긴 형용사가 나와야 돼. 이렇기 부사는 어. 일반 동사지. 동차지에... 아, 부사는요? 부사는 부산은 그러면 뭐냐? 부사는, 자, 부사의 역할 볼게. 부사의 역할. 1번. 동사 수식합니다. 보통. 동사 수식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현용사도 수식해요. 수식을 주로 해요. 이렇게. 수식. 세 번째. 부사도 수식해요. 부사 자신도 수식합니다. 이렇게. 네번째, 문장 전체도 수식해요, 부사가. 문장 전체 수식. 지금 부사의 역할을 얘기하고 있어요. 공통적인 모양 부사는 오로지 수식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장 전체 수식한다고 했으니까 한번 읽어볼게. 봐봐. happily, happily, he didn't d i e 다 아, 이거 죽어요. 이게 문장 전체를 수식해요. 봐봐. 희부터 여기까지를 다 수식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다행히도. 다행히도. 다행히도 그는 죽지 않았다. 이렇게. 문장 전체 수식하는 거예요. 이해가? 어. 근데 아까 뭐라고 했었어? 어, 동사를 어, 수식할 수 있다고 했었잖아 여기다 써볼까요? 요거 예문? 여기다 써볼게요. 자, 뭐야? 그는. 그는. 자, 이거 봐. didn't die happily. 이때 뭘 수식하냐? happily가 부사거든요? 그렇지, die 수식해요. 의미가 달라. 그는 행복하게 죽지 못했다. 얘는 죽었다. 얘는 살았다. 재밌지? 부사의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져. 부사가 문장을 전체로 수식하니까 앞에 나올 수 있어. 알겠어? 다행히 그는 죽지 않았다가 되고. 요을 꾸며주기 때문에 행복하게 죽지 못했다. 죽었다. 뺏트가 다르지? 얘는 죽었다, 얘는 살았다. 완전 다르잖아. 해피리의 위치, 위치에 따라서. 어? 거어가 이래. 문장 위치에 따라서. 자, 다시 한 번. 부사는, 아까 질문했기 때문에 대답한 거야. 동사, 형용사, 부사, 문장 전체를 수식할 수 있는 게 부사다. 그런데, 형용사는, 형용사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형용사는 수식도 하지만, 다른 부사가 갖지 못한 기능이 있어. 형용사는. 뭐가 있을까요? 아, 1번 해명사는 모를 수 있잖아. 명사백에 쓰시는 거돼요 수식할 때는. 평사 수식이야. 그리고 나머지를 모를 수 있을까? 그치 동사의 보호로 쓰여요. 동사의 보호로 역할. 보호수입니다. 여기서 비동사의 보호로 쓰인 거야. 여기서. 아, 보충해주는 말이에요. 보충해주는 말. 알겠죠? 보충해주는 말. 두 가지는 꼭 있지만 해사는 모를 수 있나? 명사를 수식은 명사만 할수 있고 그 다음에 비동사 같은 동사 뒤에 회용사가 나와서 주어의 상태를 설명해 주는 역할을 요 그래서 동사에 보호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주어를, 주어를 설명하기 때문에 축적 보호라고 하는 거고 목적어뒤에 회용사가 나오면 목적의 상태를 설명하기 때문에 목적적 보호라고 얘기하는 거야 요런 차이, 야알겠지 다시 보호하고 다시 돌아왔다 에즈원급 에진이라고그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착각하면 안돼 쓰임! 급진원급 엔진에서 원급은 무조건 회용사? 아니야, 부사가 나올 수도 있어 부사가 나올 수도 있다고 알겠지? 뭐고 어, 그 사이에 여기는 형용사가 답이긴 해도 부사가 나올 수도 있다고요 뭐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볼게요 부사가 부사가 답이 되는 경우는 한번 예를 들어봐야죠 그치? 변함? 그치? 그녀는 루 o 그녀는 h 피 하이피 하이피 하이피 하 h a p p 피하이 l 에, ư 에, n 거고 여기가 b일 거예요. 해석 나왔네요. a의 원급 a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두 중에 형부가 나왔는데 어떻게 답이냐는 얘기야. 형부가 나왔는데 어떻게 답이냐는 얘기야. 그녀는 <목소리> 그뭐뭐 <천천히. 목소리> 다른 사람들. 그녀는 a는 b만큼 a는 B만, b만큼 뭐만다랬잖아 이러고 <목소리> 뭐야. 그녀는 다른 사람들만큼이나 하늘을 행복하게 바라보고 있다. 맞습니다. 이거 꾸며주잖아, 이거. 동사 꾸며주지 않니? 아까 동사 꾸며주면 뭐라 그러니? 두 사람을 했잖아. 행복하게 바라보고 있다. 그치? 어. 다른 사람들만큼이나, 그녀는 하늘을 행복하게 바라보고 있다. Look at! 바라보다잖아 여기서는 답이 해야픽다 얘가 이제, 아, 꼭 형용사가 응. 나오는구나.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이게 원급이야. 하기주농전원제 원급은, 아, 원급은 형용사와 부사의 원래 상태가 원급이에요. 이게 이제 여기서 또 변합니다. 비교급으로. 비교급으로 변하더라도 품사가 바뀌는 건 아니야. 비교급으로 바뀌어도 풍사는 똑같아. 어차피 형용사 아 부사야. 형용야 이것도. 이해가? 최상급도 어차피 형용야 비교급이라는 건 뭐냐? 비교급의 기본은, 잘 봐요. 자, 여기 봐봐. 비교급을 여기 이제 비교 부분 반드시 뭐가 나와냐면 비교 대상이 나오게 되어있기 때문에 역시 똑같이 이렇게 갑니다 A 나오고요 A 나오고 자잘봐동사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어? 형용사가 뭐가 나오겠어? 부사 부사가 나오겠지 형용사가 부사 오케이 그 다음에 잘 봐야 돼그 다음에 잘 봐야 돼자이 빨간색으로 할 거야 뒤에 뭐가 붙는다? 이 알이 붙는다 형용사나 부사나에 뭐가 붙는다? 이 알이 붙는다. 이 알이 붙는다. 때로는 알만 붙을 수도 있다. 어떨 때로알만 붙을 까요 어미가 단어 형용사나 부사의 어미가 이로 끝날 땐 알만 붙는붙는이로 어? 끝날 때. 에르면 이런거 이래 봐. 라지 큰뭐 붙여줘야 돼. 알만 붙여주면 돼. 부사에서는 부사에서 이하를 붙이는 경우는 거의 없긴 하죠. 알겠죠? 이렇게. 어, 나중에 나오고 설명해 줄게.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이하로 게 나왔으니까 뭐가 나올까요? 된이 나와야 돼요. 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된. 네. 그리고 이제 비교대상이 나오는 거야요 B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해석은 어떻게 돼요? A는 B보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B보다 더 형용사하다. 더, 여기를, 여기를 이렇게 함께 이렇게. 더, 뭐, 뭐 하다. 라고 해석하면 돼. 이게 해석이야. A는 B. 비교 대상이 반드시 있다. 된다면 반드시 뭐가 나온다? 비교 대상이 나와야 된다. A와의 비교 대상이 B로 반드시 존재해야 됩니다. 존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와 얘는 뭐가 같아야 돼요? 구조가 같아야 돼요. 구조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얘가 만약에 뭐라면? 주어라면 얘는 뭐가 나와야 돼 얘도 주어 주격이 나와야 되는 거야 알겠어 얘가 만약에 목적어라면 얘도 목적 쪽이 나와야 되는 거야 이런 차이가 있어 자 어찌됐든 비교급이란 비교급이란 효용사나 부사에 뭐가 붙는다 이 e 알이 -E 붙고 뒤에 댄이 나온다가 핵심이야 알겠어 이 e 알이 -E 붙고 댄이 나온다 아닌 경우가 있어 없어 있지 예외적인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일가야 예외적인 경우 어떤 경우 이왜이왜이왜어 얘얘얘 이렇게 안 나온데 그러면 어떻게 나올까 그렇지 뭐를 붙여모뭐뭐 플러스 뭐가 되는지 형부가 되는 거예뭐 다음에 알겠지? 뭐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 뭐가 나오고 회형사나 부사가 나올 수도 있어 이것도 똑같아 되는 똑같이 나오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비교급의 형태는 이렇게 뭘로 두 가지로 여러분들이 생각해놔야 됩니다. 앞에. 아, 네. 근데 이런 걸 여러분들이 또 따라 공부했잖아요. 이건 이제 세부적인 건데요. 어떨 때 형용사나 부구사 앞에 뭐가 붙을까요? 어떨 때. 뭐를 붙여주는 경우가 어떤 경우 어떤 경우인가? 저번에 네. 어, 생각 좀 드리고 없어 어? 어떤 경우인가? 성형사나 부사가 2에서 3음절 이상 그렇지. 3음절 이상이야. 3음절 이상. 3음절 이상. 3음절 이상. 이런 거 있잖아. 아, 얘들아 봐봐. 3음절. 이렇게 써볼게. 이렇게 생각해, 너희들. 자, 우리말로 바꿔줘. 뷰.디.풀. 3음절이야. 하나, 둘, 셋. 뷰.디.풀. 뭐, 또, 뭐가 있어? 인터리스팅, 이런 거. 장과 음이 겹쳐서. 인, 터, 리, 스, 팅. 사분절 이상이지? 어? 다음에 보면 나와. 사분절 이상. 그 다음에, 요, 뭐, 요, 사분절 이상만 있는 게아니야 자, 하나만 더 기억해요. 어미가, 어미가, 이거, 요이 어미가 이렇게 끝나는 것들. 자, 봐봐. 엑스, 유엘로 끝나. 뷰티풀도 그렇네. 또는, 응. 뭘로 끝나? 어, OUS로 끝나기도 해. 어미가 OUS. 어미가 ING로 끝나기도 해. 어미가 LESS로 끝나. 응. 어미가 IVE 이렇게 끝나. IVE. 알겠어? 뭐, 인스트럭 뭐, 교육적인, 뭐 이런 거. i v 로 끝나는 거 되게 많죠? OUS나 FL로 끝나는 거 되게 많죠? 그죠? 렇 원더러스, 뭐. 원더풀 전부다 이렇게 예, 끝나는 단어들은 뭘 붙여준다? 그렇지 모를 붙여줘 얘를 붙여줘 뭐를한드시 붙여줍니다 어. 알겠죠? 뭐가 온다 뭐가 아, 온다 사성적이지 됐어요 그 다음에 음. A는 B보다 더뭐뭐뭐 뭐, 하다 자, 한번 봅시다 그녀는 나보다 키가 더 크다 그녀가 더 키가 크다 여기 와봐 여기 와면 이쪽에다 쓸게요 음. 음. 그녀는 나보다 키가 더 크다 해봐. She 네. is 어, h 어, 은 그냥 어떻게 해주면 돼? 이하 붙여주면 되지. 마이뭐 나온다 그랬어? 맨 네. 나온다 그랬지? 그럼 네. 비교대상 나와야지. 나. 나는 I라고 쓸까요? B라고 네. 쓸까요? 물어봐. 이렇게. 이게 문제야. 문법. 아까 내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 어떤 얘기였어? 에이씨. A와 B는 비교 대상이고 뭐가 같아야 된다 그랬어? 내가. 구조가 아. 같아야 된다 그랬잖아. 구조, 구조, 구조. 자, 그러면 구조는 일단 요걸 물었으니까 답은 어디있어 여기에 있지. A는 주격이니 목적격이니 소유격이니? 주격이야 주격이요. 주격이니까 여기도 주격 써야죠. 주격은 어떤 거예요? I am이에요. I am. I I you. know. 알겠어? 여기 있었는 시험 문제 나오는 것들이 축제 포인트들이 있단 말이야. 그냥. 주체 포인트, 그 어떤 거? 거. 이거? 응, 음, 뭐, 뭐, 톨. 돼, 안 돼? 안 돼. 자, 뭐를 쓰냐면 적어도 봐. 앞에. 어미가 이렇게 끝나거나, 어미가 톨인데, 뭐, 어미. 상대의 톨. 우리말로 써봐. 톨. 끝나는데 뭐. 그치? 근데 결국 이때? 다 이렇게 써야 된다. 이해할 수있 핵심은 결국 비극 부분보다, 아, 이하나라고 또는 뭐가 나올 때도 있죠? 뱀이 나오면 된다. 그리고 반드시 중요한 거. 반드시 비교 대상은 앞에 있다. 반드시. 비교급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야. 비교 대상은 반드시 앞에 있다. 반드시 비교 대상이 존재한다. 이거 까먹지 마. 존재한다. 같은 구조로 써줘야 돼요. 비교 대상은. 반드시 존재한다. 이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최상급 개념 설명하니까 잘 들어. 최상급. 개념이야 개념 야, 대박. 최상급은 뭐냐 한마디 우리말로 말하면 뭐니 가장 노무한 이런 뜻이야 알겠어 어. 가장 노만 이거는 비교대상이 필요가 없어 비교대상이 필요가 없어 갖고 최상급은 이렇게 써줘 A는 A는 다음에 뭐가 나와 더 그다음에 뭐 나올까 그렇지 더 해놓고 효용사나 부사에다가 군대 부사 앞에는 또 덜을 안 써줘요. 어, 부산은또 더가 안 붙어요. 더가 안 붙고 그냥 부산 나옵니다. 이렇게 돼요. 찾아 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이제? 뭐가 붙는다는 거야? EST가 붙어요. 어, EST가 붙어요. EST가 붙어요. 물론 어미가 이후 끝날 때는 뭐만 붙여요? s t 만 붙여주면 되죠? 이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해석은 어떻게 돼요? 해석은 어떻게 될까 비교 대상, B가 필요 없다니까, 이거는. 최상급은 B가 필요 없어. A만 나오면 돼. 알겠지? A가, A가 가장 뭐뭐하다라고 해석하면 돼. AG가 가장 뭐뭐하다라고 해석하면 돼. 이러면 끝나. 그렇죠. 이해가? 죄인이, 제인이 그녀의 학급에서 가장 빠르다. 영작. 또 마지막이야. 제인이 죄인이, 죄인이 가장 빠르다. G. G. G. 어. 그다음, 더, f a 스트 오, 오케이, 가장 빠르다, f a 스트 이스트, 그치, 너, 베스트 이스트, 그냥 학교에서 인 l a s s 그녀에 반해서 가장 빨라요, 얘막 어, 어, 아, 비가 있어, 없어, 없지, 없어, 주행이라고 다른 애들하고 비교할 대상이 안 나온단 말이야 알겠지 원급과 비교급은 나왔죠 A B가 나왔죠 존재했죠 최상급이 필요없어 그냥 A 하나만 나오는데 어 얘가 제일 잘해 제일 예뻐 더프리티스트이으로 써준다 알겠니? 어? 아, 또 하나 또 하나 또 하나 여기처럼 사문절 이성이거나 어미가 또 이렇게 붙었을 때 최상급도 최상급도 어떻게 써준다 그렇지 도모스트를 붙여주니 이것도 알아고 더모스트 활연유상 알겠죠? 이런 식으로 써겁 거다. 이거는 아까 비교구하고 똑같은 형 형태. 알겠지? 가장 중요 이거만 아니야. 일단 어찌 됐든간에 급에서 원급이 비교급이 최상급이 문장에서 어떤 역할하고 을 어떤 구조를 가지고 태어나고 그다음에 다시 어떻게 해석하고까지는 알겠지 이제. 그지? 기본적으로. 이거만 어. 아니면 일단 개념은 장착이 되는거요 여기에서 조금씩 응용하면서 이제 나가는 거거든요. 어? 그리고 특수분들이 나왔는데, 다주시비교급 주어동사, 더불어비교급 주어동사 이런 것들 처리하면 되고, 그다음 이제 최상급은 어 앞에 부정주어 나왔네, 부정주어 나왔네, 그리고 비교급 때나서어 이것도 최상급이 되네요. 의미는 최상급이네. 이런 것도 이제 확대시키면 되는 거예요. 부정주어 나오고, 비교급 때 네니아더, 더불어, 단순동사, 이런 거 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뭐 부정주어 나고또 올계약을들었 복수명사 비옥급 형태를 지니고 있지만 부정어가 나오면 의미는 최상급이 돼 그런 것도 이제 공부하게 된단 말이야 그런 것들도 쓸 자리가 없어어요 비옥급이지만 최상급의 의미나 o, 원급이지만 최상급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들 이런 것들이 몇개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만 해볼게요 하나만 원급인데 원급인데 최상급의 의미가 나오는 거 하나만 해볼게요 어떤 거 해볼까 어떤, 해볼게, 영장. 영장. 영장. 어떤 걸 해볼까. 영작을 해볼게요. 영작. 영작. 어떤 걸 영작하고 있냐면 자, 원급. 원급 형태인데 최상급의 의미를 나타내는 거 하나 해보십시오. 됐죠? 해볼게. 어, 한 해볼게요. 봐봐요. 한드씩 뭐가 나와야 돼요? 원급 형태. 그렇지. 부정어가 나와 있어야지 이게 가능해 부정어. 해볼게 No other city. Isn't No other city in the world. All as a? Hm? As l a s t 뷰티풀 해볼까? 뷰티풀 해보자. As beautiful. 다시, as 서울. 오. 데네 됐다. 이거, 어떻게 해서 할 거야? 자, 우리는 배운 대로 그대로 as 원급. 원급으로 뭐 나왔어요? 형살아왔죠왜 형사 나왔냐면, 봐봐요. 여기, 여기, 여동차의 여기. 보호가 되어야 되니까, 그 수식하는 게 아니라, 보호 역할 이야 되니까 형사가 필요하지. 어 부산은 다 수십만 한다니까. 에듀원 그 메뉴 나왔잖아. 리뷰 대상 나네 이렇게 나온다. 에듀 나왔네 해봐. 자 세계 어떤 도시도 어떤 도시도 어떤 다른 도시도 자 단수를 볼까요? 응? 단수들로 서울만큼 아름답지 못합니다. 자의미 뭐라 했냐 아까 최상급이. 형체는 원급이지만 의미는 추상. 잘봐 세계에서 바로 어떤 도시도 서울만큼 아름답지 못합니다. 서울이 생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얘가 의미는 추상도 맞지? 뭘 이용했는데? 애주 원급 애지를 이용했잖아. 여기까지 이해됐니